자신안군 송도 수산물 유통센터입니다 오늘 어, 덕자하고 어, 횟감용 병어를 좀 사러 왔습니다 자이 덕자 1kg 조금 넘는 거 이거 4만원에 아, 구매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지금 이 밑에 있는 녀석이 제 거의 성장을 끝낸 병어입니다 그리고 이 위는 아직 성장이 덜 끝난 덕자라고 부르는 어, 덕자병어예요 두개 차이가 좀 보시면 좀 느껴지시나요? 이게 지느러미 있는 쪽 차이가 좀 있고 이 덕자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좀 깊은 물에 살거든요 나중에 좀더 커져요 덩치가 이거 이게 지금 다큰게 아니라 더 커집니다 덩치가 근데 지금 병어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은 지금 거의 다큰 거예요 이제 네. 그래서 뭐 간단한 손질 같은 건 여기서 할수 있고 저기 저... 회를 또 아니고 회를 떠주는 데가 있죠? 여기도 네 별도로 있습니다 예, 네, 여기 오시면은 회를 또 별도로 떠주는 데가 있어요 네. 감자 대파, 양파 같은 이런 채소 어, 딱 먼저 올려준 다음에 덕자를샤 올립니다 어꽉 차가지고 꼬리를 좀더 잘라냈어요 네. 여기다가 고춧가루, 고추장, 간장, 그리고 마늘 어, 맛술도 들어가고 어, 이 양념장은 기억에 맞게 칼칼하게 하셔가지고 이걸 좀 듬뿍 올려줍니다 여기다 이제 육수를 붓고 어, 중불에 끓여주면 됩니다 이 중불에 안하면 살이 다터져요 자 조림 그리고 병어회 준비를 했습니다 자, 음식이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먼저 회부터 이 회는, 병어회는 살짝 얼려가지고 이렇게 썰으시면 은 썰기도 편하고 이기름지 맛이 살짝 좀 잡아줘요 네. 살짝 살얼려서 드시는 거이 것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찍어 먹는 거는 뭐 고추냉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요 된장 된장에 다진 마늘, 참기름으로 해가지고 그만 버무린 건데 어. 요거만 해가지고 드셔도 충분합니다. 아, 음, 아 고소합니다. 다른 생선 같은 경우는. 이 껍질 있는 채로 썰게 되면은 굉장히 껍질이 질겨요 근데 병어는 껍질이 생각보다 질기지 않습니다 음. 그리고 사실 이 정도 되는 크기는 저는 이제 뼈째 썰었는데 살을 따로 떠가지고 이렇게 썰어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크기가 얘 말하면 아무리 병어 뼈가 좀 부드럽다고 해도 좀 억세다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저는 뭐이 정도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음 아리죽구분 두손 정도 해서 양파에 가자 음 다음은 아... 와 보십니까? 야들야들해가지고 오... 와와 아... 와... 음. 중불에다 은은하게 잘 절였더니 양념 맛도 잘뱉고 짜지 않고 와 <웃음> 살이 진짜 굉장히 촘촘한 게 느껴집니다. 입에 딱 들어와 씹을 때큰 조각이 트럭트륵 나뉘는 게 아니라. 아 씹을수록 조그만 조각이 싹싹싹싹싹 싹 많이 생겨나는게 와 아, 감자 미쳤네 그리고 요즘 내 고가의 비싼 대파 배쪽살 다얌얀 음. 대파가 비싸서 그런지 더맛있는 뜻이네요 <웃음> 아 배쪽 살. 와. <웃음> 아무래도 이 속까지는 양념이 안 들어가니까. 음. 가시가 굉장히 촘촘하죠? 배의 가시들이 굉장히 촘촘하게 있습니다 약간 갈치처럼 회로 먹었때는좀 다른데 조림은 살짝 갈치살과 좀 비슷한 느낌이 상 납니다 음. 얼리실 때 살짝만 얼리세요. 많이 얼리시면 안 됩니다. 덕자와 경호의 맛 비교를 지금 이렇게는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. 이건 해고, 이건 조림이고 하다 보니까. 아니 다 훌륭한데 왜 이중에 감자가 제일 맛있을까요? 음 두툼한 사람 보세요 와. 음... 이큰 뼈를 걷어내면은 몸뚱이랑 다리인 쪽엔 장가시가 그렇게 별로 없어요 거의. 그래서 먹기가 굉장히 편합니다 꼬리도 살아. 와. 자 병어회와 덕자조림 아, 오늘 너무 맛있게 잘 먹어봤습니다 지금 이 시즌에 뭐 어렵지 않게 좀 많이 보일거예요 병어하고 덕자는 근데 아마 신안이나 이쪽에 오셔야 간간히좀 눈에 띌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즌에 맛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는 병어 그리고 덕자 여러분도 혹시 한번 기회 되시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잡사가 적극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고요 사랑하는 서장님 사모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바이바이.